오� 우리 내미가지 끼리지 둘을 위해가르다 어잉 이탈 내고 오셨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 어땠어. 주 중셔야 아, 할 때입니다. 중셔야 할 때입니다. 긴장하십시까 오늘은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? 제가 반나절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머지 반나절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요. 네, 아, 네, 잠이 들랑 말랑 하면은 깨고, 잠이 들랑 말랑 하면 깨고. 살려주시오. 신기가 불편하신가요? 잠이 오셔? 우리 딸내미가 잠이 오셔? 응? 음? 어떻게 카메라 켜자마자 이렇게 움직여요? 따님아? 한번더 영상 끌어 <웃음> 어허허 40일차 달려가고 있거든요? 요즘엔 좀땡가로덜비웁니다 잠시만 있어 이렇게 엄마는 현집하러 갔다 현집하러 <웃음> 음, 짠. 재질치, 재질치. 저 애가 폐혈이 계속 올라와가지고, 이게 낫고 있는 건지, 아니면은, 더 퍼지는 건지, 그걸 잘 모르겠어요. 특별히 엄청 간지러워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. 가장 중심적으로 올라왔던 부위는 쑥 꺼지고 있고, 히... 자잘하게 또 옆으로 막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맛있죠 맛있 들어간다고? 아 저, 네 밖에 나오니까 구야 저, 이친프리이즈 버거? 저, 이 친구야, 저, 저, 이친구 저, 이친구 저, 이친 저, 이친구이 절대 이 강아지가 애착이 난리되지 않도록 <웃음> 얘가 될거 같아 근데 내가 <웃음> 미치겠네 <웃음> 아니 이걸 하면 애기 엄청 좋아하는데 표정 <웃음> 날 보고 있어? 잠이 어지 다시 좀 쉬고 계시고요 12시 4 3분 남편과 12시 전에 아통터치를 하고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d b 이 우와 진짜 늙었다 <웃음> 30분 1시간 막 이렇게 오늘 쪼개서 자니까 잠이 깊게 들라 하면 그 하니까 머리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지금은 적응이 됐기도 했고 살만해졌다고요. 음식, 아공아, 응? 엄마, 아니, 여드름 피부에 좋다는 뭘 시켰어. 그거는 우리 피부 해보자. 응? 뾰도시락 드럼을 해야지, 알았어요 어떡하노. 드럼을 해야지, 알았어. <웃음> 쭈 안 m 시기안 c 시기안 m 시기안 c k 기 i 잘있이아이아이이팅오쟤네 진짜? 드다니까 얘가? 쉿, 쉿. 등센서테스트를하겠습니다이몇 음... 어? 번째 시도였죠쪼 번.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 사람 또있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안잠 자는 거야? <웃음> 비빔 이렇게 쥐가 힘들 때까지 그래 이런 걸 해줘야 얘가 머리 점점점점 들어 이렇게 봐봐 꽤 많이 든 거야 저거 안차아거 <웃음> 진짜 격하게따 아..이게 싫은데.. 내 새끼 소리가 들리네.. 아 가자.. <웃음> 가자.. 너 딸기 싫어하는 좀 불안한데, 아빠가? <웃음> 얼마나 는 <싸는> 거야? <웃음> 두 <두려움에> 가득 <찼다. 웃음> 세 번을 쌌거든 지금? <웃음> 나경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겠 <웃음> 바라있니? 나 찍는 거야? 응.